빵이 음, 다 됐어요 소원이는 음, 자리에 앉아볼까요네 어? 따뜻해 음, 따뜻해 와, 우와 맛있겠다 어? 아빠가 잘 되어주네 따뜻해 오빠 언제 만일 <웃음> <웃음> 1시다1시 오늘 어디 가? 오늘? 응? 응. 아빠는 어디 가지? 내가 다보나다 다 아빠가 틀어. <웃음> 엄마, 엄마가 3시 좀오거든 오늘 시간이 좀 짧으니까 오늘은 키즈 카페 갈까? 정말 좋아. 침대 좋게. 키즈 카페. 키, 키, 키즈. 키, 키즈 카페. 키즈 카페. 그렇지. i 간지러워. 머리? 응. 왜간지럽 t 내가 a Tizi, cafe. g 머리 좀 t t e 야지 i z i cafe. Molly? We got y o u 치개 밖에, 치즈, 밖에. 왠지 사람 많을 것 같은데. 엄마는. 어떻게 알아? 조금만 있다. 어, 빵안 먹어? 안 구는데. 왜? 방구 꼈어? 아니야. 그러면? 안 꼈는데? 그남 애가 겼지 너 꼈어? 응. 꼈어? 응. 안 꼈다며, 아까는 영상에서 <목소리> 안, 안 찍는 거 좋겠어 아빠 응친구만 보고 오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응 안녕 아이뭐 잠깐만 어떻게 <오>, 하자 <목소리> 에덴 동산에는 맑은 강물이 흘렀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<목소리> 으어. 괜찮아,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. 마음어마어 마음에 들어. 마음어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어 야, 아빠, 이 정도면 잘한 거야. 예. 아빠, 좀 보여 봐. 아, 나, 나, 나, 좋아. 빨리 가. 춥지? <목소리> 기본 이용 시간은 9시간이고요. 네. 안에서 식사나 음료수 만원 이상 드시면 1시간 추가 연장이 되세요. 서은아, 이건 안할 거야? 돈 없어? 친구들이 몰려온다. 손으 앞에 잡아 봐. 슉. 아파 줘. 어. 어디 아, 아파? 어디 아팠어? 어디 아팠어? <놀람> <놀람> 돈까스 돈까스 밖에 없다 야 너가 먹을 돈까스, 수 있게 돈까스랑 볶음밥 뭐 먹을래 두개 중에? 음, 돈까스 돈까스 먹을까? 뭐 잠깐만 송송송송님 음. 음, 태양아 왜 피었어? 혼자 타면 안 된대. 아빠가 같이 만든다. 널리고 널리고.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. 오! 반대로 내려야지